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이 볼 것인가 여기 앞에 나와있죠. 요 친구들 한번 싸그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국내에 방영됐을 때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던 주렌자 무적 파워레인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고 파워레인저. 헤즈브로 제품으로 이번에는 가지고 와봤고요. 6인치 피규어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메가조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전부 다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고요. 헤즈브로 제품을 제가 막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막 컬렉션하는 거는 헬멧 정도라고 뭐볼수 있는데 아이 친구들은 또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게한 네, 20만 원 중반대, 네, 초 중반대여서 구입을 했고 요거는 보니버셜 스튜디오 플리마켓 때좀 저렴하게 네, 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네 뭐. 한 6개니까 36만 원뭐이 정도인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네 20만 원뭐 후반대 구입을 했습니다. 뭐그 맛에 또 플리마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핑크, 블랙, 그린, 블루, 옐로우, 레드 이렇게 6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박스 자체에 좀 아까운 게 뒤에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포징이 또잘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소장을 해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핑크 에로우를 또 이렇게 에로상항 네, 없이 잘또 쏘고 있는 모습. 네. 이런 거 찝지 마. <웃음> 특히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메가 조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인저들이 다코핏에 실제로 탑승 가능한 거 이게 네,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몸풀기로 이 피규어들부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다이 SHF 자체가 이제 퀄리티가 좀 좋고 요즘에는 이제 30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헤즈브로 제품은 가지고 놀기 편하게 돼 있고 퀄리티 자체가 SHF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네,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색감 자체가 헤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요런 이제 사출색들이 빨간색이 조금씩 다좀 달라요. 그죠? 몸통은 좀더 진한 빨간이고 요런 이제 팔다리는 조금 더 연한 느낌. 그리고 헤드 자체는 또 완전 이제 또 빛나는 레드고. 네. 그리고 요렇게 관절 자체의 요런 부분들도 네. 조금은 네,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에또 뭔가 네, 매력이라면 또 매력일 수 있고 그만큼 또좀 부담 없이 가지고 놀수 있어요. 가격 자체가 또 SHF 시리즈랑은 뭐 비교했을 때는 뭐 3분의 2, 뭐 심한 경우는 뭐반 가격이니까 얘네들의 그래도 좀 좋은 점, 네 헤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얘도 어색하게, 얘 사실 헤드 퀄리티가 뭐막막좋진 않지만 바꿔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울해 보이는 네 주인공, 레드레인저 제이슨의 얼굴입니다. 네 뭔가 조금 더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죠. 보통 이 헤즈브로의 뭐 헤드 퀄리티를 막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G로 또 친구들은 덤마스크 헤드가 아닌 헬멧을 씌운 채로 도 전시했기 때문에 요렇게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펙트 파츠와 손한 쌍이 무조건 추가적으로 들었고, 네, 역시나 빠지면 섭섭한 무기들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까지 들어가 있어요. 옐로우 레인저 네트윈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무술을 하는 동양인으로 기억이 나고요. 못뺄때조금 뭐 네, 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형 바디답게 조금은 간여린 느낌으로 나와줬다. 그리고 네 이렇게 노란색 헬멧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것도 헤드를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 아참 뭐네? 뭐지? 헤드 조형은 요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닮았어.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닮아줬고 이펙트 파츠 한쌍 그리고 네, 원래 기존의 무기 한 쌍, 손한쌍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입니다. 네 빌리죠, 빌리. 약간 천재 과학자 느낌일까요? 무적 파워레인저의 브레인. 아, 근데 뭐 6인치는 좀 아쉽다. 나는 12인치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요 영상 3G로 네,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요거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가슴에 약간 네 도색이 좀 벗겨진 게좀 있기는 한데 네요 네. 뒤에 요렇게 어깨 관절이 이런 식으로까지 네, 펼쳐져서 액션 피규어 자체의 그 묘미를 또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오버해서뭐 거의 그죠 앞으로 나란히 될 정도까지도 관절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빌리기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와 이런 안경 조형 되게 잘했다. 좋아요. 이렇게 붙이는 무기와 떨어진 무기들까지도 이렇게 또 넣어줬어요. 잭이 이 얼굴이 맞나? 내가 아는 잭은 완전 흑인인데 뭔가 조금 버전이 다른 건가? 이렇게 블랙 레인저, 네, 뭐 맘모스, 네, 뭐 메머드, 마스터돈 네, 이런 조들을 운행하는 친구죠. 운행 너무 옛날 사람인가? <웃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맞냐 이거지. 내가 아는 잭이 이 잭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좀 잘못됐나? 이 네. 친구 맞아요? 제주넘기 잘하던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맞나? 얘네들 뭐지?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 딱딱한 이제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덜 경화된 약간의 부들부들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느낄 때 약간은 퀄리티가 뭐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쪽 미국에서는 뭔가 어린 친구들이 좀 가지고 노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네 연질의 재질을 쓰는 게 아닌가 네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푸테라 닥티를 네 이렇게 또 운행하는 <웃음> 운행 어떻게 운행 말고 또뭐 있어 운전? 아 그리고 뭔가 색깔 자체가 도색을 하다가 나머지 레인저들 홀스터는 다 완전 흰색인데 얘는 뭔가 좀 색깔이 연핑고로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 섞였나봐 핑크 넣다가 약간 색깔을 아무튼 그래도 네 이렇게 스커트와 함께 헤드 자체가 이렇게 화이트가 많이 섞인 게또이 핑크레인저의 특징이죠. 그럼 또 킴벌리의 얼굴 로 한번 갈아껴 볼게요. 내가 아는 그 킴벌리가 맞나? 그 킴벌리 맞아. 유한 킴벌리 아니야, 이거? 뭐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명이 나와줬는데 네, 또제6의 멤버 네, 추가 전사 나중에는 주인공이 돼버리는 네, 이 친구 톰이 되겠습니다. 톰이 이쪽 미국판에서는 거의 레전드 이제 배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헤드 자체 색감은 너무 좋은데 네, 여기가 또 약간의 또 우리가 연질 재질이어서 그런가 색감이 조금은 더 연두빛이 조금 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네. 요런 또 금장, 네, 여기또 가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봐도 뭐 찾아봐도 좀 나올 텐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차이 아실, 아실까요? 미국판 파워레인저가 일본판 파워레인저의 그런 전투신이나 그런 이제 로봇신을 다 섞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어야 될 때는 이 금장이 굉장히 허접합니다. 근데 또 일본판 주렌자에서 입었던 그 장면을 갔다가 쓸 때는 굉장히 또막 반짝반짝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넷플릭스에 우리가 사랑한 장난감들 거기에 파워레인저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녹색 띠를 두른 터미 네, 녹색 이펙트 파츠와 손안상 들어있는 거 외에 무기 자체가 이게 악마의 검이었나? 이름이 뭐였지? 그다음에 또요거 드래곤조드를 소환하는 네 피리검. 어떠십니까 라이트닝 컬렉션이 여섯 개도 꽤나 또 괜찮죠? 이제. 반 보셨습니다. 해즈브로 라이트닝 컬렉션 메가조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이제 퀄리티 좋은 네,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발매를 해줬고요. 박스 자체도 굉장히 막 과한 느낌이 없고 컴팩트하고 막 예, 예쁩니다.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전차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로봇 모드로도 된다. 이렇게 또 탑승도 된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까, 까요. 까. 아, 빨리 까. 어. 이렇게 해서 얘를 열어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죠. 번개 이런 모습에서 빠지면서 완벽한 잘생긴 메가조드 대수신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네, 아무것도 없는 박스 뒷면. 어 아, Z! 써있네요. Z! 보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오 여기 QR코드 있는데? 여러분들 QR코드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 나올까요? 이 화면에서 찍어도 나올까? 아하! 우와! 와 여러분, 이 메달 보십시오. 와! 패키지가 엄청 고급스러운데요? 레드, 핑크, 블랙, 블루, 옐로우. 네. 그러면 여기 열면은 넷.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나 본데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느낌 가볍습니다. 네, 딱 플라스틱이고 반다이 초합금 대수신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네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이제 합금이 들어있진 않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리고요. 와, 칼은 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하나, 둘, 셋, 넷. 아요렇게 푸테라 닥틸네 여기 이거 뭐야? 어 캐논이라 이런 손 파츠 그리고 얘가 여기가 가장 존이 작으니까 네이 친구들 더 넣어줬는데요 피규어들 들어 있습니다 네 작은 친구들로 요렇게 포즈들도 다 달라요 아주 귀엽습니다 다섯 개를 넣어줬고요 아 메스터돈입니다. 레스터돈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뭐 기본적인 기믹들은 다 되겠죠, 그죠 당연히 꼬리 빠지고 이런 부분들. 샤벨 타이거 이렇게 돌려서 고개 내려주고. 약간 관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줬네요. 뭐 이렇게 벌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좁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요거는 뭔가 합체했을 때 그런 프로포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 상체가, 네, 굉장히 작습니다. 네, 하체가 조금 튼실한 느낌이 더 있고, 이 친구의 또 포인트, 네. 여기 뚜껑 지금 열어주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아, 얘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요렇게, 뭐,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요렇게, 넣어준 모습을, 네, 표현만 해준 거예요. 네. 와, 해가지고, 네, 입도 벌릴 수 있다. 그리고, 푸테라닥틸, 네. 네, 뭐, 요런, 느낌입니다. 네, 사실 얘가 제일, 제일 뭐, 비중이 없죠. 콩핏이 앞에, 네, 푸테라닥틸의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레스터돈, 요렇게 열어주면, 네. 대부분, 그죠? 가장 시야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요 부분에, 네, 머리 쪽에 지금 계속해서 애들이 탑승을 하네요. 와, 이건또 벌어지긴 하는구나. 아. 네, 요렇게 빠지고 꼬리가 나오고, 네. 볼륨이 커지잖아요. 이제 로봇으로 변신할 때는 좀 프로포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줄어지는 느낌. 요 앞일까? 얘일까? 맞네. 오와.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죠. 네, 너무 좀,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요런네 앞쪽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체를 또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조인트를 어우, 뻑뻑합니다. 어우. 이렇게 해서 얘들 지금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을 하나씩 네, 여기다가 꽂는 거고요 전차 모양으로 꼭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면서 합체가 되잖아요 그죠? 등짝에다가 꽂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걸리게 해주고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 앞에다가 요 캐논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맘모스 여기다가 앞에 꽂아주고 아 뭔가 반다이의 그런 뭔가 네, 손맛은 사실 없습니다. 아 뭔가 조금 장난감스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완성은 좀 시켜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막 벌어지고 제가 좀막 기대했던 네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이미 여기도 이미 막 고관절 네 많이 벌어져서 얘들이 막 호두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얼추 그런 느낌 나죠. 네. 로봇까지 그래도 한번 변형은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일어나거든? 원래는? 얘 빼주고 다다다다다다다그래서 고고 파워 레인저 하면서 여기 다 일어나죠. 오. 조인트들 자체도 뭐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잡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꽉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합금과 합금이 딱 만났을 때그 결합했을 때또 그런 손맛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뭐 기대가 뭐 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이 네, 결합 자체도 이 위에 네, 이 돌기로 여기 꽂아요. 그래서 뭐또 좀. 그래도 여기 이제 해줘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쵸 그렇죠? 음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딱네 메가조드에 얼굴 만들어주고요 앞에서 봤을 때 메가조드 얼굴 잘 만들어졌지만 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가 딱딱 돌아가는 요 느낌 네 조금은 그죠 단차가 또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 잠깐 아까 네못 보여드렸던 거 박스 안쪽에 이런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일러스트, 네. 얘도 여기 달면 안 되는 애들이네요. 그냥 일단 빼줘야 되는 애들이고. 음, 좀 아쉽습니다, 많이. 네좀별론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네, 한 20만 원, 20, 한 3, 4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퀄리티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 네, 프로포션은 좋은데 변신이나 합체했을 때 이런 내구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들은 조금 있습니다. 라이트닝 컬렉션, 해즈브로의 네, 메가조드입니다. 뒷모습은 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즈브로 네,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의 네, 6인치 피규어들과 또 메가조드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좀 다양한 제품들에 군 대한 선택지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뭐 반다이 SHF 시리즈나 또 반다이 초합금온 시리즈들을 어, 또 컬렉팅할 것인가 그 미국 오리지널 느낌이 나는 네, 또이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를 모을 것인가는 네,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드린 무적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후니버전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 퀄리티를 또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